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. 예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아아무도집사세아할렐루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사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사고 부동산 전도사님 두분 다. 부동산 전문가셨군요. 부동산 할렐루야.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어, 예. 자, 5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서울 전역에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가팔려서 그런 거잖아. 이씨. <웃음> 이씨. <웃음> 갑자기 와를 화가 많이 나실것 같은데 혹시 다주택자이신가요? 아니 내가 다주택자인 거 누가 말했어? 아이 씨! 변기태 네가 말했어? 경기 갑자기... 변기태 네가 말한 거야? 아, 갑자기 육 했어 지금? 아이 씨! 뭐 그래. 아 아니 야빠서 그래! 거짓말이 좀모좀 빨리 빨리 좀 말해보라고! 아! 아니! 아유 정사님! 아유 정사님! 정사님! 아우 집사님! 아이, 진정하시고요. 아, 화가 단단히 나셨네. 아이, 걸 이, 각 이, 이, 고 이, 에 이. 왜요, 왜, 왜, 왜? 갑자기 왜요? 아, 누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큰 매를 내놨어. 그것도 이여원이나싸게 <웃음> 어머. 아이, 이안래 이, 아래 이, 아. 이, 배신자가 있네. 아, 와, 그치. 야이 병대! 바바들 아, 바들바들 바들나 바들. <웃음> <웃음> 미치겠네 진짜 두 분이 지금 뭐하시는 <웃음> 거죠? 너, 너, <웃음> 두 분이 왜, <웃음> 왜 왔어? <웃음> 왜 왔냐고 이 비실끼오 <웃음> 나 진짜 미치겠네 비실끼오 <웃음> 아, <근데> 지금 <웃음> <진짜, 웃음> 아 <아니>, 여기다! <나. 웃음> 게 시끄럽네. 아 내가 큰 대로 쥐팔아서 뭐하게 적금 넣게 와? 바킹동작에서너딱 뺐다가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빨리좀왜 그러고? 사실 중국집 하나 차려라고 내놨습니다. 그래? 그 중국집 이름이 뭔데?